머리 주셔 머리 주셔 오잘떠잘떠 지방이 많아서 그래 지방이, 잘 많아서. 잘 지방이 많아서 지방이 많아 <웃음> 지방이 다들었어야 뭐하고 지냈어? 흐흐흐흐흐 <웃음> 해뉴세요? <웃음> 어떡해 어 빨리 나와요 뭐하고 지냈어? 뭘 뭐하고 지내요? 쫄쫄이 어. 아니 해녀야 해뉴냐, 해뉴냐고 <웃음> 왜 언니만 예쁘게 아니요 우리 <웃음> 큰일 났네 겁도 있어요 좀 맨날 인스타그램에 맨날 왜 수영장 가서 그런 사진 올려? 그거 그냥 수영장 위에 이렇게 <웃음> 이렇게 언혀만 있는 거한 번도 수영을 하진 않아 <웃음> 이거 한번 써봐 봐 <웃음> 언니도 써, 번써 번. 언니도 써 빨리 써, 나 줄게 <웃음> 아 숨바쳐 <웃음> 아니 일단 이거 개그 캐릭터로 갈것 같은데? 내 생각에 수영은 그래도 좀 물에서 뜰 줄도 알고 이렇게 이런 걸할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갈수 있겠어요? 아 기본기가 너무 없어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기본기를 잘알려드 합판 수영 타를 타합어뭐 저기 뭐 선생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3년 전에 은퇴를 했고 프리랜서 수영 강사 및 지금 모델 또 카페에 이동하고 있는 박찬이라고 합니다. 오지옥이마 지금... 잘나가는 동생 채영인데 <웃음> 아네 저는 <웃음> 어, 경북도청 소속 수영선수 정유인입니다. <웃음> 근데 저랑 보람이가 오늘 수영을 너무 못해서 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오늘? 간 그. 저녁으로 할수 있는 이거 평안 편안. 프 가서나 좀 바다 가서나 조금 즐길 수 있게끔 한번 해보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준주이인데 아, 누가 더 빨라요? 제가 단거리 선수여서 400m 네, 저 장단거리를 아, 다, 네. 다, 아, 다. 그러면 아, 400m 아. 최고 기록이 몇 초예요? 4분 17초예요. 400m를 4분 4분에 어떤 다왔다고 왔다. 20... 저는 선생님이랑 딱할래요 <웃음> <웃음> 이거 약간, 약간 맞으니까 작에한건제가더 위니까 우리 우리 뭐할 거야? 그거 그거 연판? 여기는 우유, 우유, 우유, 밀크와, 밀크 우리가 다용상 얼마나 는지 체험을 보시라고 대조데 라고 부끄러요아 근데 일단 이거 쓰는 것좀 알려주면 안 돼요? <놀람> 이게 뭐라고 떨려아왜갑자 <놀람> 처음부터 벌칙이야? 이거 <놀람> <누가> 감아야 돼요? <dude? 놀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니야 야, 아니야 어? 그럼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는 해줘야 되는 거아니 아, 언니는 떠나봐. 괜찮아요 언니 해 저만 나쁜 사람 하는 거야 하아와 네. <웃음> 빨라, 빨라, 빨라, 빨라. 그러면 이제 호흡법도 한번 배워볼까요? 우선 수영은 다른 운동이랑 다르게 코로 내뱉고 입으로 들어마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반대예요? 반대예요. 근데 코로 내뱉을 때물속에서호 코로 내뱉는 거고 물 밖에 나왔을 때는 입으로 들어마신 거예요. 맞아요. 음파. 맞아요, 음파. 맞아요. 음파. 우리 필기. 음파가 지고 음파 가지고 <웃음>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연습을 해야 필기가 되잖아요필기예 음... <웃음> 이쁘다. 아, <웃음> 물 속에서 벌리면서 나오면 돼. <웃음> 아, 거 아. 아, <웃음> 어어어 무서워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아니어어어어어 이거 이거. <웃음> 지금 물에서 엎드려서 떠있기 누워서 떠있는 게좀 배워볼까요? 편하게, 편하 네. 물에 떠있을 때 절대 숨을 많이 내뱉으면 안 돼요 음. 일단 어, 우리가 네. 공기 주머니에 숨을 가득 가지고 있어야지 응? 아, 잘뛸수 있어 내가 공기 주머니다 이때 숨을 갖고 있다가 숨을 다뺄 거예요 그때 가라앉아 보게 한번 어때요? 준기를 뭐? 그렇죠? <웃음> 차고 엎드리면 떠요 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금 공기를 빼니까 가라앉 호흡을 내뱉으면 이것게 가라앉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알고 있고. 응. 언니를 끌수 있을 것 같아. 머리에 젖 머리에 젖오잘떠잘 떠. 지방이 많아서요. <웃음> 지방이 많아서요. <웃음> 지방이 많 지방이 다들었어 언니 잘떠잘 떠, 떠. 언니도 잘 떠. 이게 수영이 되게 과학적인 게니까 체납 때좀 많은 사람들은 좀잘 떠요 <웃음> 언니 저희가 누워서 해보 <웃음> 저희가 누워 있을 때 물에 어느 한 공간이 뜨거나 물밖고그러 어느 한 공간이 바로 할때 힘이 어딘가에 딱안 들어가는 할 순간 바로 난죽었다 저희가 거. 일단 머리 <웃음> 허리아 막...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웃음> <상관없는> 거 <웃음> 이렇게 뒤로 다빠요 그냥 이 천천히 빼세요 천천히 빼세요 술을 들여 마시래요 진짜 아, 언니가 저. 되게 잘떠 있어요. 이렇게 어. 어. 다리를 살짝 살짝 움직여서 좋아. 어, 어, 살짝 살짝 팔도 살짝 살짝 움직여 주세요. 어 언니 이 이렇게 이렇봐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죄송해요. 음. 저기 언니 주무시는 거 같은데요. 엄청 잘 들어서 침내내 신호 있어요. 흘리지 않는 편안함 근육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원래 잘달아앉아 맞아요. 아, 진짜? 네. 근육이 많아서 하체가 발아앉아가지고 누워있는 음 게더 음 힘든 사람. 그러면 다리가 다리. 좀 무거운 경우에는 팁이 있어요? 사실 어. 발차기를 좀 차면서 움직임이 이 움직여요. 아, 움직이면 아 응. 이렇게 팔 빼고. 이렇게 편하게 해보세요. 다리 빼고. 오케이 팔 밀어. 밀어. 다리 말고 다리 말고 <웃음> 다리 <다니>, 밀어. 사이클 전체, 사이클 전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요어 밀어. 밀어. 파이 언니, <웃음> 언니 움직이는 네 <웃음> 언니한테 언니 손을 한번 저어 게요근는언니 어쩔 <웃음> <웃음> 이제 특습평 네, 좀 편한 평형을 한번 배워볼게요 얼굴을 담그지 않 오. 근데 원래 오 평형은 그렇구나. 얼굴을 담그는 건데 아 진짜요? 우선 네. 그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네. 우선 평 아, 이거! 아, 이게 이거. 펜이 우와! 원래 머리 이렇게 담궈요! 화장에 응. 지우기 싫은! 포지에서 그러니까 <웃음> 하는 화면은 우아하게! 잠깐 어? 보고! <웃음> 우아해, 우아해, 우아해, 우아해! 우아하게, 우아하게, 우아하게, 우아한게 그럼 이걸 시작하기 전에 평형 발차기 위력을 살짝 맛볼게요! 두 눈을 잡고 발차기 차서 서로밀어붙이다 아, 근데 2대1이면 이 들어요. 진지하게 어가더열심 진지하게 밀시 시작! 껍데러세요, 발차기 이렇게 벽에서 <레어먹> 배워볼게요, 편안하게. 예. <레어먹> 이편형어동들이 엉덩이에 되게 좋아요 오, 1초! 또. 그래서 편어동이 오리 공격이 지금 아, 많아요. 아 진짜? 1초! 진짜. 그러니까, 약간 아 언니가 나. 지금 계속 이렇게 밑에 힘을 쓰시는 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힘을 쓰는 오.. 뭐라고 모을 때요? 네, 모을 때. 아 모으면서. 네. 왜? 오케이, 모든 영법이 이게 단시간에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지 할수 있어요. 팔은 아까 저희가 보여주었어돌 음. 걸려서 돌리는 거예요. 물을 당기는 거예요. 는거 음? 음. 이게 내가 나고,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손바닥을 밀어주는 거예요. 음. 음. 제가 한번 스범을드릴게요팔 음. <웃음> 한번 가려. 와서 지금 이 편하게 머리를 뜨는 게안 된단 말이야. 음. 다 이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대부분 싫어. 대부분 싫어. 떠야 돼, 떠야 돼, 떠야 돼. 숨을 수 있어. 잠시만요. 숨을 수 있어. <웃음> 진짜로, <빨리> 돼, <웃음> <수고> <웃음> 저희가 오늘 언니들에게 평영하는 법 알려드리고, 신참는 법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평영 같은 종목은 하루 만에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 종목이에요. 가 너무 기초가 있잖아요. 없어. <웃음> <웃음>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뭐 경기라도 하나 하고. 어이 언니 경기. 어. 얘가 최근에 나한테 광고 이겼다고 약간. <웃음> <웃음> 아, 안 되겠다. 약간 우리 팀한 대로. 그리고 그래 그래 ]cool. 우리 선수들은 저희는 어 오늘 호캉스 평양이라. 아니 저희도 진지한데요. 어 속도전 속도전. 뭐 아? 아, 아, 호텔스? 호속도호이에요속도호속도호 끝나고 뭐컵호텔이라도하 호텔스? 호텔스? 호 연차팀, 고! <웃음> <서. 웃음> 역시, 연차, 연차, 연차, 연차, 연차. 너무 잘했어. 오늘 진짜 <웃음> 너무 어, 많이, 많이 배우고, 음. 어디 가서, 어, 저 수영 좀 배웠어. 국가대표 수영 <웃음> <웃음> 좀 배웠어. 우리 손좀봐줄래 우리 손좀 받을래? 우리 손좀받겠어요 오늘 타인 선수랑 유인 선수? 우선 아. 언니들 봐서 너무 좋아 언니들 아. 봐서 너무 좋았어. 우리 이제 유인 선수랑 타인 선수 활동하는 것도 우리 버금이들이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활동하는 것들 많이 응원하면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탄스 가든지 좀 코로나 나아져서 수영장 오픈하고 하면은 저도 수영이라는 거를 좀 단계별로 다시 훑고 배우고 싶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냥 <웃음> <웃음> 다 부려봐, 부려봐.